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약간 독특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롤렉스 홈페이지를 가보셨을 건데요. 롤렉스 홈페이지에서 제가 오늘 소개할 시계를 골라 보겠습니다. 롤렉스 홈페이지가 있고요. 메뉴를 들어가면 신제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롤렉스 컬렉션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클래식 시계인데요. 이 시계를 눌러보겠습니다.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데이 저스트 데이트 저스트 들어왔으면 아주 똑같은 시계를 찾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제품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딱이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정 눌러도 됩니다 이 설정을 눌러보면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레이디 데이저스트 31, 34, 36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아주 큰41 제품인데요 이렇게 선택하기 그리고 여러가지 아래쪽을 보면 스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나오죠 여러가지가 있고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렇게 샴페인 컬러의 콤비 제품 스테인리스 스틸 플러스 18K 옐로 우 골드입니다 선택하기 그리고 베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플로티 베젤과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플로티 베젤을 누른 다음에 브레이슬릿을 고를 수 있습니다 1열, 5열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이얼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할 제품은 다이아몬드가 있는 제품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이 제품인데요 이렇게 데이저스트 41 샴페인 컬러 다이얼에, 이렇게 플루트 베젤에 이렇게 보레이슬릿이 있고 가격은 이렇게 나오죠. 이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컬렉션을 자세히 보면 여러가지 설명이 있고, 맨 아래에 보면 이렇게 레퍼런스 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시계는 이 126333이고요. 아래에 이렇게 스펙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오늘 제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유명한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롤렉스 데이트 더스트 데이 저스트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레퍼런스 넘버는 126333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36mm 짜리가 많은데 이 제품은 큰 제품입니다 41mm 입니다 모두 오리지널 세팅이고요 먼저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 주빌레 5열의 브레이슬릿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이 제품은 2018년도에 구매한 제품이고 미착용 제품입니다. 한 번도 착용해 보지 않은. 그리고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고 풀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지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어 살짝 접어지는게 특징인데요. 이렇게 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접기가 약간 힘든데 이렇게 접어서 길이를 살짝 조정할 수 있습니다. 0.5cm 정도 이렇게 된제품이고요 그럼 다시 정면을 보겠습니다. 제품은 이렇게 오리지널 세팅인데 10포인트가 특징입니다. 다이아몬드가 10개가 인덱스에 장식이 되어있고요시에 사이클롭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얼은 샴페인 컬러 다이얼이고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플루티드 베젤 토니바퀴 모양의 플루티드 베젤입니다 이렇게 점이 두개가 있죠 제품은 트윈 락 제품입니다 6mm 그래서 방수는 100m 최대 파워 위저브 시간은 70시간입니다 롤렉스 홈페이지의 매장가는 1792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시일이 있어서 5년 동안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때이 제품은 이쪽에서 이쪽이 배젤이 41mm 인데 봤을 때 상당히 크죠 보통 일반적으로 36mm 보다는 상당히 묵직하고 크기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롤렉스 데이저스트 126333 제품 콤비 제품이죠 이렇게 5열의 주빌레판에 이질링크를 가지고 있는 롤렉스 데이저스트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